수박 이야 이야 어? 이야! 틱톡 젤리다! 우와 틱톡 젤리 하나 남았다! 이거 내가 먹어야지! 키키키키비키오 딸기 맛인가봐! 틱톡 젤리네 먹어보겠습니다. 어? 카톡? 어? 카톡 누구지? 남배 엔장 오박이 소원권 쓴다. 아 소원권? 아 저번에 주사위 게임에서 이긴 거? 소원이 뭔데? 내가 틱톡젤리가 먹고 싶은데? 사러 가자. 나와. 아, 뭐야? 어? 나 틱톡젤리 먹고 있었는데? 아, 셀카 사진 찍어서 약 올려줘야겠다. 오 이거? 우와, 오빠 귀? 너 틱톡젤리 먹고 싶냐? 나 지금 너네 줄까? 젤리 펄러. 어? 이게 마지막인데. 이, 이게 마지막인데. 이게 마지막 이지롱 크크크 <웃음> 너사 먹어야 됨 크크크. <웃음> 아 그래? 그럼 나와라. 편의점 가자. 틱톡 젤리 사게. 에스 아, 소원. 그래 나 간다. <웃음> 소원 찬 단순하네. 에. 그래 가지고 가주지 뭐. 엄청 심내 소원. <웃음> 예스 예스. 으. 야 오비키. 뭐야? 박세인? <목소리> 너네 카톡 왜 읽십해? 읽십? <목소리> 아닌데? 너 읽은 적 없는데? 언제 보어 <웃음> 제꺼? 나 너랑 같이 숙제해야 되잖아? 모별 방학 숙제?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그 방학 숙제? 방학, 내일 모레 끝나니까? 오늘 다 끝내자고? 아, <목소리> 오늘? 야, 내일 하면 안 되냐?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. 무슨 소리 어딜 나가 지금 당장 끝내 나 내일 시간 없단 말이야 아 그래 그럼 빨리 하자 한 30분이면 할수 있겠지 너가 멍청하니까 그 안은 안 끝날 걸? 뭐 멍청이라고? 야 멍청이는 너무 심하잖냐? 바보로 바꿔줘 <웃음> 아, 저 바보랑 같이 조별가자다니 증나 <웃음> 내가 제비뽑기만 잘했어도 제가 같이 안 걸렸을 텐데 <웃음> 야 남벤장 30분 만 늦게 가자. 나 급하게 음, 할 일이 생겨서 만에 3 어, 분 아, 30분 아그사이에난게임만판에 하겠다. 야 근데 우리 숙제 뭐였지? 어? 저 바보랑 같은 에3니난 너무 운이 없어. 방학 숙제 미션. 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음식을 파는 음식점의 사장이데요 가게 앞에 걸 홍보지를 만들어 보세요 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음식? 그건 당연히 수박이지 수박수박이야이야이야 뭐 수박? 음식점이라잖아 수박만 파는 음식점이 어딨어? 뭐꼭 수박만 팔라는 법 있나? 수박주스도 있고 수박화채도 있고 수박화채? 그거 좋은데? 그래야 수박 화채 하면 되겠네. 요즘 유행하는 수박 화채 분수 그거 하는 집으로 하면 되겠다. 아, 역시 난 천재야. 기기기 <웃음> 키오비키. 그래, 아이디어 좋잖아. 뭐 진부하지만 대충 숙제만 떼면 되니까. 그래. 그걸로 하자. 그래. 그럼 홍보지 포스터를 만들려면 수박 화채를 만들어서 사진 찍어야겠네. 그래야겠지? 어... 나 마침 집에 수박 있어 집에 잘 됐네 그럼 수박 하체 사진 나오겠네 좋지요 엄마가 수박 다 썰어놨네 와 맛있겠다 이거 그냥 이대로 넣으면 돼 사이다를 세우고 옆에 얼음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수박 넣고 오 맛있겠다 미쳐 복숭아도 넣지요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어있겠다 맛있겠다. 우리는 체리까지 넣어줄겠다 맛있겠다. 다음에여다다 우유 넣다 건데 난 우유 안넣다 맛있겠다. 있겠다맛나겠다 맛있겠다. 맛그래 이제 멘토스 넣는다 아! 사진 사진 사사다 사진. 사진 찍어야지 오 멘토스 준비. 자 넣는다. 너 사진 막 찍어야 돼 막. 오케이? 잘할 수 있지.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넣기나 해. 아나좀 짜증나. 넣는다. 예예예 <목소리나> 예. 예. 예. 예.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긴 하네 사진 잘 나왔어 봐봐 내가 또잘 찍잖아 박 작가라고 네박 작가님 보시죠 뭐야 이거 이, 이게 뭐야 제대로 찍은 거 맞아 아니 이게 왜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. 아잘 찍었네. 오. 깜짝 놀랐잖아? 오 맛있겠다 먹어보자. 오 같이 신난다야 야. 수박 수박 이야 이야 이야. 분서채 먹어보겠습니다. 오 당연히 맛있는 말이겠지? 음. 맛있어. 바자지뭔 호들갑이야? 시원하고 엄청 맛있다! 음. 음. 맛있나요? 아 뭐야 엄마 키 30분 지났는데 왜 연락이 없지? 카톡 해봐야 돼. 30분 지났는데? 카톡! 아, 아 맞다! 야! 내가 10분 뒤에 무조건 나간다. 나 지금 좀 바쁨. 아 뭐야? 뭐가 바쁜지도 얘기 안해주 그럼 10분 더 게임해야지! 야 그럼 이 사진에 쓸 문구 뭐라고 할까? 음... 어? 생각하니까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아! 짜증나! 어, 폭발. 오! 폭발! 화산 폭발! 수박 위에 사이다 폭! 난 항상 폰걸하니까 그래 그래 그럼 문고 그걸로 정하고 나나야나 나, 나 간다 나 지금 나만돼서이 사진에 포스터 문고 내가 내일까지 만들어서 사진 너한테 보낼게 나 간다 <목소리> 뭐야 여기 너희 집인데 나 두고 간다고? 너 맨날 알아서 들어오고 알아서 잘 나가잖아 나나 지금 급하니까 간다 먹고 가너 어, 간다 뭐라뭐 <목소리>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, 뭐 하는데 한 시간이나 걸리냐? 어우, 소박해. 아, 숙제 숙제. 아 미안, 내가 틱톡젤리 사줄게. 오예쓰 그럼 용서. <웃음> 그래, 가자. 근데 왜, 소원이 왜 이렇게 소박해? 왜 별로냐? 그럼 뭐 다른 걸로 하고.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소원 좋지요. <웃음>